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솔리드웍스의 구멍 가공 마법사에 대해서 배웠죠.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구멍 유형과 그리고 2D 스케치 또는 3D 스케치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구멍의 위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명령의 나사산에 대해서 배우죠. 나사산이랑 선 결국 이렇게 구를 파주는 겁니다. 프로파일 스케치를 사용해서 원통면에 나선형 나사산을 직접 가공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나사산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또 2019버전에 와서는 또 좋아졌죠. 뭐두줄 나사산, 다중 나사산을 가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기계를 설계하시다 보면 이런 볼트나 너트를 한두 개 쓰는 건 아니겠죠. 꼭 육각 너트, 육각 볼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볼트나 너트를 쓰시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이런 골정보까지 다 가공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죠 왜 그냥 이건 표준품 이지않습니까 상용품이에요 가게에 가서 그냥 사서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규격품 이런가지 다 가공할 저, 저,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어, 민자 형태로 해놓고 보통 이제 정보만 낯선 정보만 기입을 합니다 그렇죠 음 이런식이 있죠 낯선 정보만 기입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하면 되는데, 옷에는 3D 프린트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체결 요소까지 직접 내가 모델링해서, 그렇죠? 조립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나스 명령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볼트너트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요렇게까지만 설명하고, 요 기능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설명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편한데, 어,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뭐냐면 솔리드웍스와 제공하는 이 나스산 기능이 실제로 KS 규격이라든지 IS 규격의 그 치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나스산 명령 말고 나는 내가 직접 직접 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DIY 그렇죠? 어, 직접 한번 나스산 가공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의외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이제 실제로 여러분한테 그냥 낯선 명령 자체를 설명보다는 물론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가공되는지 실제로 볼트와 너트 요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렇죠? 이 그렇죠? 규격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이제 볼트부터 먼저 가공을 해볼겁니다. 볼트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모양이 보통 삼각형이죠. 제가 예제로 삼았던 것은 m10 볼트, m10 너트의 피치값은 1.5로 사용할겁니다. 그리고 모양은 삼각나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사산의 모양에 따라서 나사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삼각형 모양이면 삼각나사, 사다리꼴 모양이면 사다리꼴 나사, 뭐 사각형 모양, 사각 모양도 있어요. 사각 나사, 뭐 톱니 나사, 둥근 나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삼각 나사만 하더라도 미트 보통 나사도 있고, 미트 가는 나사도 있고. 또는 유니파이 나사. 관에 사용되는 관용 테이프 나사, 관용 평행 나사. 그렇죠? 나사의 종류는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케이스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속된 말로 <웃음> 만만히 땅콩이 뭐죠? 예, 삼각나사, m10짜리, m10 곱하기 1.5, 피치 1.5짜리 삼각나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익스터널 스레드, 다시 말하면 볼트 부분이고요 위에 있죠? 요 녹색 부분 있죠? 위에 부분이 인터널 스레드, 그리고 암나사, 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좀더 확인해 보죠 어, 여기에 이제 볼트입니다 볼트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요만큼 있죠 색깔 친 부분 있죠 요 삼각형을 가지고 볼트를 가공을 해나가는 겁니다 너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쪽이 바깥 이쪽이 이제 위쪽이 너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가지고 가공을 해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볼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역삼각형을 가지고 실제로 스윕컷을 이용해서 깎아내는 거고 너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삼각형이 있죠? 이걸 가지고 스윕컷을 이용해서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볼트에서는 역삼각형을 여러분이 스케치하셔야 되는 거고 너트에서는 정삼각형을 스케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시죠 자 그래서 어, 여, 여러분 그수업자리 보시면 홀에 가시면 t h r 라는 폴드가 있을겁니다. 간행하면 그 제가 어, 인터넷에 다운받은 PDF 파일이 두개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hread s 를 한번 열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일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이게 규격이에요. 규격. 그렇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규격은 아니죠. 미국에서 만든 규격이죠. 미국인지, <웃음> 미국인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규격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치수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이런 치수 있죠. m10까지만 하더라도 종류가 많습니다. 피치 값이 m10짜리 1.5, 1.25, 1.12, 1, 1, 1, .12, 1 0.75, 0.5. 막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치 값이. 제일 만만한 게 이제 1.5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pdf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1.5. 음. 그렇죠? 10에 1.5일 때, 요값 있죠? 요 값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걸 약간 캡쳐해 놓은 것이 요 파워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제가 따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실제로 해봐야지만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보죠. 일단, 여러분이, 어, 볼트를 만드시려면, 볼트를 만드시려면 어떻게 요 역삼각형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삼각형. 여기 하나의 단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밑에 해칭 친 부분이죠. 까만 부분이 실제로 볼트의 몸통이 되는 거예요. 몸통. 그랬을 때 여기 에 볼트의 바깥지름이 되겠죠. 여기 얼마냐면 M10짜리라고 해야죠. 그냥 10이 아닙니다. 사실은 10이 아니에요. 10이 아니고 얼마냐면 9.968입니다. 여기 보시면 9.968이라고 되어 있죠. 메이저 다이아미터. 다시 말하면 바깥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치지름이 얼마죠? 8.994 그리고 마이너 골지름이 7.938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메이저 다이아미터 바깥지름그 다음에 피치지름그 다음에 골지름 9.968 8.994 7.938입니다. 저는 이걸 쓸 겁니다. 10이라고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규격품에는 9.968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KS 스 규격에는 이게 1 0이라 되어 있어요. 저는 9.968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설계하셔야 되는데 요거나 요거나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볼턴더트가한 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역삼각형을 보시면 여러분이좀 헷갈리시니까 정사각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사각형을 봤을 때 요게 이제 정사각형의 절반을 해놓은 겁니다. 자, 정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요것에 절반을 해놓은 거예요. 절반,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의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h, 나사산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h. 그리고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60도, 60도, 60도죠.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요. 여기 절반이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그렇죠? 꼭점에서 꼭점까지 또는 요 꼭점에서 꼭점까지 정상각형의 한폭 있죠 요한 폭이 얼마냐면 피치입니다. 피치 우리가 1.5로 쓸거란 얘기죠 피치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2분의 피치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정상각형 생각하시면 요기부터 여기까지가 피치니까 피니까 절반이니까 2분의 피가 되겠죠 요이 2, 4시겠죠 그리고 이 축이죠 나선의축 축에 대해서 이 피치 선은 직각을 이루는 겁니다 직각 물론 직각 이루지 이 않는 삼각 나사도 많습니다 직각을 이룬다는 가능 삼각 이게 지금 삼각 나사니까 직각을 이룬다고 생각했을 때요 직각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에 다닐 때 삼각함수 배우셨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 배우셨죠? 사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얘가 되는 거죠.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얘분의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분의 예죠 그러니까 2분의 p도 알고 있고 h도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를 생각하시면 좀더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60도랑 우선 2분의 p분의 h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삼각형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삼각형의 절반 생각하시고요. 그걸 떼어내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90도라는 가정화에서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쓰면 사인분의 사인은 얘부터 얘가 되는 거고 코사인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죠. 탄젠트는 얘분의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p분의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h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단지 60도 곱하기 2분의 p. 단지 60도는 1.73205입니다. 물론, 뒤에 쭉나가요 곱하기 2분의 p. 다시 1 7 3 2을 2로 나누니까 0.866025.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h 값이. 0.86603. 뭐 대충 이렇게 반올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이 h 있죠? h가 얼마라는 얘기죠? 0.866025 곱하기 P P가 1.5라고 그러면1 5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트 가공을 할 때는 역삼각형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높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4분의 H 그리고 요호 그렇죠? 둥글게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높이는 얼마라는 얘기죠? 8분의 H입니다. 8분의 h, 4분의 h.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 h하고 4분의 h, 8분의 h, 그 다음에 4분의 p. 요것만 한다고 그러면 역삼각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실제로 볼트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된 거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열기 하시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냥 볼트 너트는 제가 직접 만든거고 요 스레드라고 체크되어있는거는 솔리드웍스가 제공하는 나사산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만든겁니다 자 그리고 어셈블리까지 다 해볼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뭐 지루할지 모르지만 은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지 여러분이 아이 나사산이란게 이런식으로 가공되는거구나 보시면 되겠죠 자 솔리드웍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결과 파일입니다 일단 머리에 대한 규격은 케이스 규격 그대로 쓰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따로 표현을 안해놨는데 한번 케이스 규격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새 파일 밀리미트로 들어오죠 이게 없으신 분은 그냥 파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장을 할까요 일단 저는 스레드에다가요 iso m10 그냥 볼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면에다가 스케치 하죠. 육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렇게요그 다음에 지름은 16을 쓰겠습니다. 요 원의 지름 16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냥 수평 구속을 주면 완성이 되겠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 하죠. 어, 높이는 10정도로 주겠습니다. 10정도로 주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10이 너무 큰가요? 한 8정도로 줄까요? 제가 만든 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높이를 얼마 줬죠? 제가? 8을 줬나요? 아요것말고요 여기입니다 높이를 5.8로 줬네요 5.8 그대로 쓰겠습니다 5.8 이렇게 하고요 지금 원점이 어디있죠? 원점을 보겠습니다. 저는 원점을 여기로 넣고 살짝 올린 겁니다. 뭐 반대 방향으로 돌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 이면에 새로 스케치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뉴 스케치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원이랑 이 모서리랑 탄젠트 구슬을 주겠습니다. 아이 나온 다음에 얘 가지고 돌출 컷을 하죠. 어, 깊이는 뭐 관통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통을 하고요 그 대신 구배를 주죠 60도 주고 자르면 뒤집기 그러니까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60도 가공이 되니까 좀더 쉽게 요렇게 어, 가공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제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원 원점에다가요 요렇게 하나 그리죠 여기 지름이 얼마 되었냐면 m 1 0짜리 쓰니까 그냥 10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10은 아니죠 10이 아니고 어, ISO 규격으로 본다 그러면 메이저 다이아메터는 9.968입니다 그래서 요치수가 9.968이 되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10 쓰시는 분도 많죠 9.96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소점이야 정밀도가 조금 낮아지니까 요 옵션에서 운속성에서 단위에서 소심이야 두 자리까지 표현되죠? 요걸 한번 여러 자리까지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자, 빠이 나온 다음에 얘 가지고 이제 돌출하면 되겠죠? 돌출. 자, 뭐, 길이는 한40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필레 처리, 챔버 처리를 하겠습니다. 못 따기. 요 부분. 하고. 자, 이게 얼마냐면, 한 1정도로 주겠습니다. 1 1에 45도로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그 다음에 뭐하셔야 되냐면 이제 와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와선이 있으려면 반드시 솔리드박스에서는 2D 스케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끝면에다가 뉴 스케치 한 다음에 이 모서리 있죠. 바깥쪽 모서리를 요사 변환해서 쓰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곡선이 있죠. 곡선에 있는 낯선형 곡선 혹시나 이게 없다고 당연히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마우스 오른쪽 참조 영상에 보시면 해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참조 영상이 아니라 곡선이죠. 예, 곡선에 보면 이렇게 낯선형 곡선이 있습니다. 찍고 이 원을 찍어주면 됩니다. 일단 반대로 가겠죠. 반대 방향으로 하고요. 저는 M10 높이 높이와 피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값을 한 30정도로 가공할거고 피치값이 지금 m10 곱하기 1.5짜리를 가공할거니까 1.5 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m10짜리인데 피치값은 1.5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m10에 1.5 됐죠? 자각 시작각도는 0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낯선형이 하나 만들어질겁니다 30에 1.5입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점이 있죠. 요 점이 언어 면에서 시작하죠. 여기로 본다 그러면 요 면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윗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어 면의 작업 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윗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오죠. 면의 수직으로 보겠습니다. 면의 수직으로 요게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마우스오른쪽 사용자 정의 명령 표준도에서 요거만큼은꼭 꺼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요거만큼만 자, 근데 이렇게 돌으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셔가지고 어, 약간 이렇게 돌려고 봐야겠네요. Alt 키를 누른 채 화살표 키로 이렇게 돌려놓죠. 약간 확대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될것 같으니까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여기에서 새로운 새 뷰를 하나 등록해놓겠습니다. 을 이름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A로 하겠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스페이스만 누른 다음에 항상 띄워놓고 싶으면 요핀 박으면 되겠죠 요 A 누르면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작업하시다 보면 여러 방향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때그때 그때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쓰는 것도 좋은 음,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스케치를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 다름에 요 역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역삼각형 아시죠? 이 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산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삼각형으로 이 기둥을 깎아내는 겁니다. 자 폴리곤에서요. 저는 삼각형으로 하겠습니다. 3하고 내접원으로 클릭 대충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수평이 여기서는 수직이 돼야 됩니다. 제 삐딱하게 기울였으니까 수직으로 하시고 자, 이 정상각형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보조선으로 이 점에서 원점까지가 아닙니다. 원점에 살짝 지나 지점까지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 삼각형의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높이. 이 높이를 어떻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이게 높이지 않습니까 높이 높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쓴다고 그러면 탄젠트 60도 곱하기 2분의 p 가된 거죠 2분의 p.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공식은 넌으로 쓰는 겁니다 상가함수 그냥 쓰시면 돼요 탄젠트 솔리드웍스에서는 여러가지 상가함수를 지원합니다 탄젠트 그냥 쓰시면 돼요 한번 지워볼까요 넌한 다음에 함수 보시면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탄젠트 코사인 뭐 여러가지 함수들 이 있죠 그래서 넌하고 탄젠트 대무자 소무자 신경쓰지 마십시오 가로열고 60 가로닫고 이게 탄젠트 60도입니다 곱하기 피치값이 얼마였죠? 1.5를 쓴다고 했습니다 1.5 아까전에 제가 와서 만들 때 1.5라고 했지 않습니까? 30에 1.5 그러니까 피치값 1.5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높이값이 되는거죠 엔터치면 시그마 다시 말하면 수식관계가 생성이 된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라는 얘기죠? 1.99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이거 0.86603 0.86602 곱하기 1.5 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자 그렇게 하시고 살짝 옮겨 놓고 볼까요? 아이고야 이점을 이점에 옮겨 놓고 보죠. 여기 높이가 나온 겁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이 삼각형 요점 있죠? 수직입니다. 이렇게 이 점까지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요게 얼마냐면 한번 보죠.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까지 지금 얼마라는 얘기죠? 8분의 1을 빼는 거죠. 8분의 1을 빼니까 요만큼이 8분의 1이니까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8분의 얼마가 될까요? 8분의 7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말이네요 8분의 5, 4분의 2. 4분의 1 h니까 결국은 8분의 2지 않습니까? 8분의 2 더하기 8분의 3, 5니까 8분의 7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 h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7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역삼각형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요점까지 역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삼각형이 위로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요점 채워줘요. 요점. 그렇죠? 여기까지 높이.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요점의 높이는 넣어놓은 다음에요 이게 지금 H이지 않습니까 이게 H죠 클릭하시고 곱하기 8분의 7 7분의 8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8분의 7을 말, 말하는 겁니다 8분의 7이에요 엔터 하면 약 1.136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필레 처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라인하는 그리죠 보조선 클릭 클릭하시고요 요 간격이 얼마라는 얘기죠? 요 간격이. 요게 4분의 h입니다. 그 그렇죠? 4분의 h. 4분의 p였어. 4분의 p. 죄송합니다. 4분의 p예요. 그러니까 실제 치수를 주면 2 5 2.5의 거리 값선 더난 다음에 피치가 1.5니까 나누기 어, 1.5 나누기 4 하면 되는 겁니다. 0 3 7가 나오네요. 자, 그런 다음에 호로 간단하게 만들죠. 3.5로 원 2, 3. 한 다음에, 여기, 여기는, 탄젠트 구속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쪽, 이쪽도, 탄젠트 구속을 주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점이, 어디, 이 와선을 관통 구속을 주면,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아시죠? 어? 결국은 이 선이, 여기 있죠? 어, 한번 볼까요? 이 선을 가상으로 연결하면 어디가 된다는 얘기죠?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이겁니이겁거다이겁니죠이 그렇죠? 원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데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수를 뒤딱 그다 끼워 넣으시면 어렵습니다자근니다이렇니다이는또다 이겁니다. 이니다이니다이간니선 이겁니다. 점에서부터 요렇게 이 선까지 이나만들이습니다이수는좀더 뺄까요? 자그니다음에니다야됩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좋은거 있죠? 됩니다 2019년에 와서 좋은 거 있죠. 자란 요소를 보조선으로 바꾸는거 아 이거 참 좋아요 자진흥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 드래그하면 이런식으로 구수이 깨지지 않고 보조선으로 바뀌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찍 드래그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요런 식의 어떤 단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빨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고 요렇게 만든 스케치를 가지고 뭐하면 됩니까 수입을 하면 됩니다 수입 컷 스케치 프로파일을 쓰겠습니다 요 단면을 가지고 이 경로 따라서 파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특별한 옵션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만들어진 겁니다. 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죠? 자, 곡선은 잠시 숨기고요. 이 부분도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와서 요 면을 요서 변환하면 단면에 하나 만들어졌죠? 자,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는데 저는 3 스케치 들어와서 라인을 이 거점에서부터 이렇게 대충 하나 그리고요. 사실 뭐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어, 이미 위치로 노란선 따라하지 않게끔 그려놓고 이 선과 이 선은 탄젠트 구속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빠져나오게끔. 그 다음에 스위 컷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스위 컷,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파겠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볼트 가공이 된 겁니다. 자 재질도 한번 줘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재질 편집에서 간단하게 뭐강 정도 주겠습니다. 뭐, 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재질이 있으니까 일단 알루에 스테로 주죠. 적용 닫기.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너트할 때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실제 스레드 나사상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지금 만든 거 하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나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만들 때는 이걸 예,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뭐 이제 뭐 케이스 그렇죠. 규격표라든지 아니면 책 같은데 보시면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어떤 원리를 만들어지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이것만 봐서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느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볼트 할때는 역삼각형을 생각하셔야 되고 노트 할때는 정삼각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트에서 중요한 거는 요 높이 있죠 9.998 요 센터 지점 위에 센터 지점이 아니에요 이 그렇죠? 지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높이에서 8분의 1 h 를뺀 만큼 여기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요 4분의 p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어차피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젠터 60도는 2분의 p분의 h라는 거. 결국은 h 랑는것 탄젠터 60도 곱하기 2분의 p.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 결국 h값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h, 8분의 h, 뭐, 8분의 3h, 8분의 5h, 뭐, 6분의 h. 다 나오는 거예요. 이 h값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h값만. p는 우리가 뭐, 1.5 피치를 쓸 수도 있고, 1 피치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공식만 여러분이 유도해 낼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볼트를 할 때는 역삼각형으로 깎아내는 거고 너트를 할 때는 정삼각형 가지고 깎아낸다 그것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요정도의 모델링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너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